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파이널 CBT가 끝난 후 왕국노트 즉 개발자 노트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을 모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오픈까지 얼마 남지 않는 상태에기에 몇몇 개는 바로 적용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픈 후 업데이트를 통해서 차근차근 추가할 예정인 것 같네요 자첫 번째 소식은 사전 등록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25일 월요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사전 등록 기간이 24일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25일은 사전 다운로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인 24일까지 등록기간으로 바뀐 것 같네요 그러면 혹시 못하신분들은 이번주 일요일까지 사전 등록을 꼭 하셔야 사전 예약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드디어 이제 인게임에서 변화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들이 지금 바로 오픈할 때 추가되어서 나올지는 현재 모릅니다 자 지금 첫번째 보이는 이 그림 환원 시스템이죠 환원 시스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 환원 시스템으로 이 아이템들을 갈아버리는 걸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랑메폰 아티팩트 밑에 이제 모루의 축복이라고 새롭게 나옵니다 요거는 뭐하는 거냐 기존에 갈아버릴 대상의 아이템들을 이렇게 만렙 찍잖아요 요기 20으로 다만렙 찍혀져 있죠 이만렙 찍혀진 대상을 갈아버릴 때 추가 다이아를 획득하는 방식입니다 그 기간이 있는 거 봐서는 바로바로 바로 갈아버리는 게 아니고 좀뭐 하루 이틀 이렇게 시간이 걸리나 보네요. 그리고 등급별로 분류되어 있는 거 봐서는 등급별로 또 이제 다이아 기수가 아마 다를 겁니다. 이게 좀한 번에 얻는 방식이 아니라서 다이아 수급에 아마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 같네요. 일주일에 뭐몇 개까지 된다 이런 게 아마 정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만렙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비용. 아무래도 골드 수급이 힘든 게임인데 과연 요거를 만렙까지 다 찍고 갈아버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무래도 초창기에는 아무도 안할것 같죠? 여기 만렙 찍는 그 비용을 기존에 뽑기로 오던 거에 다 찍어야 하니까 아마 요 시스템은 초창기보다는 약간 이제 중간 정도 들어갈 때 그때쯤에 아마 사람들이 이용할 것 같네요 자 환원이 개선되면서 이 주월 상점도 개선됩니다 제 저번 영상에서 이브 n p c 이브한테 제가 구매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상점 내용이 개선되는 거고 자이 SSR 등급 요거를 화원해서 랜덤 뽑기를 다시 할수 있었는데 어 요거에 대한 개선으로써 다시 소환할 수 있는 상품을 넣는다고 합니다 음 이게 기존하고 크게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자세하게 안 적혀 있는데 어 일단 다시 소환한다 하는 거 봐서는 기존에 뽑았던 거를 갈아서 또 다시 한 개를 뽑는 그런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존 이브 상점에 있는 거는 광희의 그랑주어를 모아가지고 선택 SSR을 뽑을 수 있었거든요 그때 들어가는 개수가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선된다는 내용이 뭐 하나를 갈아서 또다시 한 개를 소환하는 뭐 그런 상품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어 이렇게 어 얘기를 해놨습니다 요거는 미리 이미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추측밖에 할수 없는 상이고요 요거는 오픈 후에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미용실이 추가된다고 하는데 어 커스터 마이징 우리 초반에 했던 세계 캐릭터 커스터 마이징 하고 나머지 세계 캐릭터를 또 추가로 바꾸고 싶거나 혹은 기존 세계를 또 바꾸고 싶을 때이 미용실을 이용해서 커스텀을 이 바꾸면 될것 같네요. 보니까 여기 상단에 티켓이 있습니다. 이 티켓 뭐 이벤트로 뿌릴 수도 있고 어떻게 인게임 재화로 얻을 수 있는지는 여기 내용에는 적혀 있지 않네요. 뷰티샵에 미용실을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몬스터 도감이 추가된다고 하는데 각 지역별로 등장하는 몬스터를 처치하여 이렇게 도감을 달성하게 되면은 도감 보상으로 다이아로 또 추가로 획득한다고 합니다 다행인거는 딱 다이아만 주면 딱 다행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소울링크처럼 능력치가 오른다? 어, 이럴 경우는 또 숙지할게 더 늘어나는 거라서 약간 피로도가 쌓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포토모드 추가 아 요거는 당연히 있어야 하죠 UI 이렇게 제거되고 아, 포토 전용 모션도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모바일보다는 PC버전에서 했을 때그 진가가 발휘될 것 같네요 자그 다음 바로 얘기 나오는 게 바로 PC버전 얘기입니다 자, 현재 지금 PC환경에 안전성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고요 이렇게 자체 클라이언트로 실행을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 용량 정보나 이런걸좀볼수 있을까 했는데 이미지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네요 어 근데 이게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했지 바로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없기 때문에 아 정식 오픈할 때 바로 PC버전까지 같이 할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거는 자그 외에 오픈 후에 나오는 경쟁 콘텐츠 그 다음에 길드 콘텐츠 총두 개가 새롭게 나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경쟁 콘텐츠인데 태그 전투 방식으로 세 명의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고요 이 경쟁 콘텐츠는 어, 전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캐릭터를 보낼지 어떤 장비를 착용하고 보내야 할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라고 합니다 자 시즌 동안은 매일 한 번만 도전할 수 있는 컨텐츠이고 한 시즌에 누적 성과의 기준으로 이렇게 점수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름은 복마의 재단으로 나오게 될 거고 아무래도 세계 캐릭터를 활용하고 장비를 뭘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는 거 봐서는 아무래도 보스를 잡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보스를 잡고 점수를 얻는 방식의 경쟁 컨텐츠일 것 같네요 두 번째 말하던 길드 컨텐츠입니다 자 길드 컨텐츠는 모든 길드원이 참가할 수 있으며 최대 5명의 길드원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최대 5명이라는 거 보니까 우리 기존의 선멸전처럼 어, 캐릭터 하나씩 들고 참여하는 컨텐츠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다양한 캐릭터를 조합으로 보스를 공략하고 길드 간의 승부를 겨루게 되는 컨텐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시즌 내에서 예선과 본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하네요 예선은 모든 길드원들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지만 본선 진출을 희망하는 길드는 예선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출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어, 결론은 예선전 처음부터 중요하게 되는 컨텐츠입니다 자이 길드 컨텐츠 이름은 정령왕의 시련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결국은 이것도 또 보스 공략을 하는 컨텐츠네요 그럼 이것도 이 보스 공략을 누가 먼저 딜을 많이 넣거나 혹은 빨리 잡거나 이런 식으로 길드간에 점수 대결하는 그런 컨텐츠가 될것 같습니다 자또그 다음에 추가됐던 내용이 이제 코스튬 시스템을 추가한다고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드레스룸이라고 따로 나와 있습니다 자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캐릭터별로 이렇게 개인 드레스룸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상점이 보이고 옷장 그리고 코스튬 효과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코스튬 효과 일단 옷장은 이 드레스룸 요, 요거 자체가 옷장인 것 같고 상점은 이제 이 코스튬을 사는 상점을 말하겠죠 아, 일단 문제는 바로 이 코스튬 효과입니다 코스튬 효과 보니까 여기 예비로 나와 있는 코스튬들을 보면은 세트 장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매할 때이 코스 튬한 개에 대한 능력치를 받는 건지 아니면은 컬렉션처럼 여러 코스튬이 쌓여 있을 때 받는 효과인지 그런 정보도 조금 필요해 보이고요. 디자인 쪽으로는 그랑사가 지금 방어구도 다 각자 다르거든요. 티어별로 장비별로 다 디자인이 다른 거 봐서는 디자인적 요소는 괜찮은데 코스튬도 기존의 방어구처럼 이렇게 뭐 파트별로 유저가 원하는 파트별로 입혀가지고 유저간에 다양한 코스튬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월 19일 가장 최근에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자이 부분은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들 중 하나가 들어있는데 바로 소환 마일리지 시스템 이게 개선된 내용인데요 기존에 10회 소환에서한 번에 얻을 수 있는 마일리지는 5%였습니다 한번 뽑는 3000 다이아 기준 33,000이라고 생각했을 때 총 66만원을 썼을 때 확정 SSR 한 개를 얻었죠 그런데 이 비용이 이제 높다는 부분에 공감하여서 절반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딱 5%에서 10% 두 배로 상향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천장이 딱 정확히 반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이 뽑기 확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거 봐서는 CBT 때 그대로 나올 확률이 조금 높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추가된 내용은 바로 팔로우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세븐나이츠2의 그 직결이랑 같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지금 바로 추가되는 건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향후 캐릭터 팔로우 시스템을 통해서 선택 중인 캐릭터를 중심으로 모든 캐릭터를 조작할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오픈하고 나서 바로 적용되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바로 나와 있죠. 현재 테스트 단계라고 하니까 이거는 그랜드 오픈할 때는 바로 보지 못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네요. 자, 한번 어떤 시스템인지 여기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살살... 자 세븐나이츠2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똑같은 기능이죠 여기는 이 팔로우 버튼으로 눌렸을 때와 안 눌렀을 때 여기 보시면 안 눌렀을 때는 캐릭터가 고정되어 있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때는 현재 세리아드로 메인이 잡혀있으니까 세리아드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보스 패턴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왔을 때내캐릭터다 뭉쳐있다 이런 피해야 되잖아요 기존에는 한 캐릭터씩 이동해서 옮겼지만 이제 팔로우 시스템이 나오면 은 여기 팔로우 버튼을 누르고 이동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현재 이 챕터가 어디인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화산 챕터겠죠 보스 이름도 대주교의 실험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야 요런 패턴을 봐서는 진짜 확실히 빨로 이거 시스템은 필요합니다 기존에 한 개씩 옮기다가는 지금 여기 패턴 벌써 한개 정도 맞았죠 이건 확실히 필요한 부분이네요 자 이렇게 지금 이때까지 파이널 CBT 이후에 나왔던 내용들을 모아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빨리 pc 버전을 통해 어, 아주 고급진 그래픽을 보고 싶은데 pc 버전에 대한 내용이 빨리빨리 안 나와서 좀아쉽고요 뽑기 같은 경우 마일리지 변경이 되었고 또 환원, 환원 시스템을 통해서 또 새롭게 다이아를 수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cbt에 했던 약간 획가금스러운 게임에서 조금씩 점점 방향이 변경되는 게 보이죠. 앞으로 추가되는 컨텐츠들에서 과연 어떤 변화를 보여주게 될지 아주 기대가 되는 게임입니다 그랑사가는 1월 24일까지 사전 예약이 모두 마감되며 26일 날 오픈하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아마 정식 오픈 후에 정리되는 영상 게임의 공량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올 것 같습니다 영상에 대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